전를 맡은 32세손 도봉원파 상기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저 그럼 창원하겠습니다. 대이청수 중소 호중놈 지경진성 은관축구 재집사 진솔 진참 <웃음> 안녕. 예. 안녕. <쏘> <놀람> t <shriek> 당신 운동 그제 보기 삼신 제배 행촌을 예 잔인인촌관 입시상석전부 예. 예. 집사부 홍고이죠 소수수 제주 이장수 집사 집사 수이고이죠집사 비전 후 비전 개 반개 합시 정정 축 진정 참사자 개부보 주 전부터. 축 관, 지, 자, 독, 독, 추. 독, 추. 독, 독, 독, 임신사 초구일 경진 22세손 32세손 정입주 감소고우 현1 3제고 조곡 광록 대부 문화 시중 평장사 진양군 충장공 부군 현 13세 조비 정경부인 나주정씨 진묘 세천일제 예유중제 이자우로 미증감모 근용청장 시차지봉상사 상향 은 <목소리> 대대 처이 <목소리> 집사 <목소리> 철주 <목소리> 치자. 고쳐. 그집나가고 시장 뭐 그래, 그래, 고쳐. 아유. 자니니 나흘과 한입지 상속된 배우 집사하고 홍고 이저 헌한 진한집입지 쥐입사 사사수이사쥐사집사쥐사 동비전 참방짐주진항 아흔수이수집사 집사수이전우비전 축진전 화흔부복제배 제배, 제배 아직 안 끝났잖아. 자니인원과한 이치의 교, 석숙적헌 집사하고, 이전잔반주 진종헌 정 정호. 정호 집사 수이누우고이죠 집사봉 비쩐 전반 진주 진정한청원수수 집사 오. 오. 집사 오. 중원 주문 두부 재배. 과한 축국 재집사 부부 유식소견 풍출국설행진다 음. 집사들은 나도 축복 안라고축 철경 진단게 축철갱 진단하니까 축 철경 진니까중천전 입사시죠치우락사합락숟가보 음. 이제배 어, 사실, 진한 강, 한복 행운동규집사 출성! 큐! 결처 분축 에피 호지 진호